안녕하세요. 향기동동 디디 아로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인 로즈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문제점, 문제점이 있어요. 머리카락 끝이 잘 갈라지고요. 그리고 부서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가 점점 가늘어져요. 그리고 머리도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요럴 때 해결책이 있어요. 자, 로즈마리를 활용해서 탈모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캐리어 오일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코코넛 오일을 준비했는데요. 코코넛 오일 20ml 준비해 봤어요. 요렇게 여기에 로즈마리 세 방울에서 네 방울. 자, 20ml 정도의 코코넛 오일에 로즈마리 세 방울에서 네 방울 넣어 주세요. 네. 자, 넣어 주셔서 잘 섞어 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스틱 같은 걸 준비하셔서 섞어 주셔도 되고 저는 좀 이렇게 흔들어서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섞어 주신 이 로즈마리 오일을 머리 끝에 발라주세요 두피까지 발라주실 필요 없어요. 로즈마리가 머리 끝에만, 이렇게 캐리어 오일과 섞은 로즈마리를 머리 끝에만 발라주시면, 이구 선이랑 같이 되네요. 음, 끝에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어,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이 머리카락을 타고 모공까지 가요. 네. 그래서 로즈마리가 모공, 아 두피의 모근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 에센셜 오일이라서 항균 작용,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두피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피의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탈모 개선에 아주 좋은 에센셜 오일이에요. 네, 간단하죠? 네, 그러면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꼭 정량만 사용해 주세요. 두번째, 에센셜 오일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패치 테스트 후에 사용해 주세요. 세번째,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은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 고혈압 환자분들은 사용시 주의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